유병자보험을 굉장히 많이 파시잖아요 네 음. 많이 판매하죠 대부분 이제 4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음. 병원을 한 번이라도 많이 갔다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밖에 가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상담을 하시면서 실전 경험으로 네, 어.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오해들에 대해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어 나는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청구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가입할 때 문제 없는 거 아니야? 음, 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게 치료를 받았던 이 치료력과 이제 보상 청구를 했던 보상력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보험사에서는 조사가 나가게 됩니다. 그 조사가 나가는 이유가 제 보험 가입 당시에 알릴 의무, 고지상을잘 지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보상 청구를 안 했다 해서 그게 내 병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개라고 두시면 안 되고 또 간혹 가다가 조금 아시는 분들은 3년만 지나면 강제 해지를 못 하지 않냐 음.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보험사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상법 이제 651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 음. 보험사에서는 강제로 해진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가입 전에 했던 그 질병과 연관된 질환으로 청구를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미지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면책시키거나 보험금을 어, 일부 감액시킨다 그렇죠. 보상을 완벽하게 해주지 않는다. 네. 어. 사실 소비자분들은 내가 뭐이 정도 질병, 어 이것까지 얘기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내가 유리하게 좀 어, 보험가입을 하는데 어렵지 않나. 좀더 보험료를 더 비싸게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보장을 좀 제한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네. 소비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정말 잘못된 오해다 맞습니다 네. 저 제대로 된 전문가님들 만나시면 얘기하셔야 돼요 네. 어, 전부 다 내가 병원 갔던 시시코코란거 기억나시는 거는 다 얘기해 주시면 어쨌든 전문가님들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대변하는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고지해야 될거 보험사에 꼭 알려야 되는 규정상의 법적으로 알려야 되는 부분들은 보험사에 알리고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확대고지라고 얘기하는데, 네. 어, 보험사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어, 얘기할 필요 없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이 확대고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님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간혹가다가 내가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알렸지만 설계사가 그거를 오히려 보지안 하고 그냥 가입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음. 그거는 정말 위험하고 책임은 온전히 고객이 책임지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은 꼭 조심하시고 내 이제 고지사항이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막,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거 아, 내가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냐? 내지는 어, 나는 병원 갔다 왔는데 어, 보상받은 적은 없어 그러니까 난 보험사에서는 깨끗해 어,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사실 오해가 너무 크다 네. 그래서 내가 아팠던 병원 갔던 이력들은 전문가님한테 꼭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보인들한테 가장 유리하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예. 유병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고 계신 분들, 네, 네.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많죠, 네. 많이 계시죠.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더라. 어, 어, 이런 부분들을 좀 꼬집어서 그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 해주신다면, 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단 예전에 2019년도에는 이제 삼위 유병자 보험만 없으셔서 그렇게 가입을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약만 계속해서 드시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네. 어쩔 수 없이 그 보험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이제 333 경증에도 포함이 되는 기존 325보험보다 같은 보험료 수준으로 보장 범위나 보장 금액이 확대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혈관 진단 같은 범위가 넓은 진단 경우에는 가입 금액이 상당히 낮았어요. 음. 근데 지금은 많이 높아졌죠. 지금은 그분이 70세이신데도 불구하고 1 0 0 0만원까지 음. 가입이 되셨는데 그렇게 설정했어도 보험료가 같았다는 거. 음... 그래서 같은 보험료 내고도 더 많은 큰 넓은 보장을 받게끔 그런 사례가 어, 대표적으로 일단 있습니다 이게 저희 보험을 하셨던 선배님들이 잘못 가입시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어, 그 당시에는 5년 전, 3년 전에는 3.25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아팠던 이력이 경하든 중하든 경중을 따지지 않았다 맞습니다.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그냥 아팠던 이력이 있었으면 그냥 융중을 간단하게 제거하는 수, 시술을 했든 아니면 진짜 큰 질병으로 뭐 몇천만 원짜리 수술을 받았든 네. 그분들을 다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험료를 받았단 말이죠. 네. 지금은 이제 다양한 상품들이 병력에 대한 경중을 따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렇죠. 어, 그래서 그냥... 과거에 그냥 가입했던 유병제 상품이 무조건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걸 점검해 보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확한 좀 솔루션을 좀 주신다. 어, 유병자 보험을 가입 준비를 하실 때 이제 가장 큰 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 상담하면서도 많이 보는 건데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혈압약이랑 이제 고지혈증약만 드시고 있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약과 암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같은 유병자 보험 안에 암까지 전부 다 간편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랑 연관성이 없는 질환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설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보험료가 많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 제가 실제 사례를 예를 들면 만약에 암담보를 같은 조건으로 유병자용 보험으로 설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8,000원 정도가 나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혈압약이랑 고지혈증약만 드셨어요 그러면 전혀 암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체로 승인이 났더니 실제로 보험료가 한 3만 천원 정도? 음.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은 2만 7천원 정도가 절약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20년 길게 보시게 되면 660만원까지 240회차를 내야 되니까 네. 음. 보통 20년 납으로 설계를 했을 때 가정하게 되면 음. 66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특히나 유병자를 어, 고민하시는 분들이 거의 50대, 60대 그렇죠. 이제 은퇴를 앞두시거나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어, 전체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줄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수 있겠죠 큰 금액이죠 음. 아무래도 이렇게 설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고 어, 나는 아프니까 그냥 유병자 보험이고 간편 보험을 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음. 그리고 반대로 설계사 입장에서도 이게 나누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음. 이거를 못 하시는 설계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니면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음. 그러니까 내 보험이 잘 들어가 있는지 꼭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 병자 보험을 가입하는 꿀팁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이 네. 어,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 이력 그러니까 치료 이력이 내가 지금 가입하려고 하는 담보 보장받으려고 하는 담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이냐를 살펴봐서. 어, 이게 상관이 없다 그러면 네. 어, 건강체로도 가입 가능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죠. 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 유병자 관련된 이 영상들 많이 보시면 암 담보랑 이대질환 담보들 구분하는 거. 네. 어, 이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고 네. 이거 말고도 다른 담보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렇죠. 다른 담보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랑 크게 인과관계가 없다. 전혀 없다. 그러면 당연히 표준체나 아니면 운전자 보험에서 이제 상해보험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갖고 있는 질환이 정확하게 이 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같이 상담을 하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어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연령대가 좀 높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가지 정보 드린다고 좋은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머리에 기억 딱 남으시게 한 가지만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 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간편심사보험, 간편보험, 유병자보험이 제대로 지금 다른 조건보다 좋은 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지를 점검 받아보자 네. 네.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단돈 5천원이라도 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초보자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영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7일로부터 1년입니다.